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교통사고로 폐렴 발병 5개월 후 사망하였다면 상위사망공제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4단 5.1218.1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1년경 재해사망 특약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5개월 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만성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회씩 병원에 내원하여 신장투석을 받았지만 직접 반동사를 지었고 사고 당시에도 직접 운전을 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골 및 늦골 골절 등으로 흉부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폐 손상이 추가로 유발되어 결국 폐렴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라 회신하였으며 이는 망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로 인한 운동부족 및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기존의 만성신부전증을 악화시키고 폐혈증이 발병하여 결국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사고는 이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 주장에 관한 판단 기왕증 기여도 감액 규정이 약관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